안 어려웠죠? 네!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!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C 레이러입니다!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! 에이드입니다 네, 2021년이 되고 나서도 또 2022년 설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험가님께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에이드냥 저랑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! 자, 그럼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가볼까요 네! 1, 이 하나, 둘, 세, 세 번! 번. 마... 잠깐만요! 대체에 인사하기 전에 숨바꼭질 해야 합 숨바꼭질이요? 갑자기요? 숨바꼭질을 여기서 그러니까요. 찾으라는 게... 여기 진짜 넓잖아요. 아 일단 내가 막냉이가 캐릭터가 뭔지 몰라. 어? 모른다고요? 막냉이 최근에 샤이로 바꿨잖아요. 아 진짜? 응. 그래서 엄청 자랑했는데? 아, 너안 듣고 있었네. 그러면 첫 번째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. 어? 이 쪼가리는 뭐야? 어, 약간 퍼즐 같은 건가요? 와, 이걸 보고 그니까요. 완전 힌트가... 완전 힌트가... 아닌 걸요? <웃음> 제가 있는 곳을 캡처해서 캡처한 일부분을 잘라서 드릴 것 같아요. 아니, 아, 캡처를 아, 다 해서 저도 아, 아리까리한데... 아, 이거는 좀... 일단 근데! 하나 더 뭐예요? 하나, 실비아와 드리간 지역은 제외한 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찾으면 찾은 사람의 이름으로 선물이 개송됩니다 오! 누가한테누구 그러니까. 어, 아, 부담스러운 일이라고요? 아니, 영광스러운, 영광스러운 일. 속으로 <웃음> 부담 느꼈나 봐요. 우와, 이거 어, 뭐, 어디지? 망냉이. 이거 아 조금 손놈 거 같은데. 세 명이 뭔가 지금 놀고 있는데 그니까요 진짜 놀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눈이 오는 게 약간 힘든가? 아닌가?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? 조용 조용. 어. 드릴게요. 두 번째 힌트. 주세요. 음, 조용 조용 되게 어색했어. 두 번째. 어, 혹시 이거 이 조각이랑 이어지는 건가요? 음,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막 도망다니고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죠? 에이 어. 설마 그래서 진짜 도망다니면 그럼... 진짜 현실에서 도망다니게 해줄게요 <웃음> 어, 너무 무서워 <웃음> 192cm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<웃음>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라고요? 어 어떡해 완전 헛... 마을만 다녔는데 그쵸? 그니까요 어 <웃음> 주세요 이건 진짜 근데 세다. 세다. 아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네. 드리간 지역하고 네. 강라실비아 지역은 일단 일년 지났거든요. 너무 추워. <좋아. 웃음> <웃음> 미안해, 내가 얼른 찾아볼게. 아 설날 음. 얘기도 좀 하면서, 응. 음. 음. 어. 찾아보면 설에 네. 가족들이랑 뭐 하세요 보통? <웃음> 보통 이제 저희는. 민속놀이 많이 해요. 민속놀이? 뭐예요? 윷놀이야 어, 윷놀이보다 사실 그림 맞추기여가지고. 그림 맞추기가 민속놀이요 <웃음> 아. 아! <웃음> 어? 나 그.. 동작만 <웃음> 아.. 도와줘요. 어해줘요 네. 아, 아! 아 <웃음> 진짜.. 텁텁해 <웃음> 어 메디아 북부 메디아 북부? 어나 메디아 북부에 있는데 <웃음> 어잘집긴 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건 글리간 지역과 네 카마실비아 지역은 아니에 이게 엄청나 힌트인 거같아요 제가 힌트를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? 아 근데 알겠어요?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 이미지 봤을 때 카마실비아인 줄 알았거든요? 응 음. 그치만 카마실비아 지역은 이거는 그냥 찾았다 그... 찾았어요? 찾았다도 <웃음> 어디에요? 알려줘요! 어디에요? <웃음> 아 아! 어! 찾았다! 아! 어디에요? 어디래요? <웃음> 아! 나도 알려줘, 알려주긴 해요 나도 보고는 싶어 샤이 오케이 <웃음> 찍으세요 어딘지만 좀 알려주시고 스크린션 해가지고 나도, 나도 참여 시켜줘 내 이름을 못나가도 사진 찍자 같이 카마 실비야 지옥은 아니라가요 인사 안녕 안 아, 어려웠죠? 네!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자, 같이 사진 찍을게요 아, 진짜 잠깐만 나얘좀 보낼게요 아, 말 좀, 엉덩이 <웃음> 좀 피어봐요! 아, <웃음> 아 엉덩이 냄새 나네 아, 태어나좀이기 여기 좀 다른 좀 데, 데 주차할게요 딴 데. 주차 좀 다른 데 주차 다른 데 할게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예! <예이! 웃음> 진짜 이게 무슨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지성으로 찾지 않았어요?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메디아북부라고 했을 때는 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이거는 너무 무지성이었어요 나는 뭐 10분 만에 찾긴 했지만 10분이요? 바주라하고 내가 카마실비아 지역에 조금 헤맸어요 헤맨 아척 해줬어요 어, 저이 표정만 조금 더 어떻게 크롭해가지고 보여주실 수 없나요? 얄미운 표정? 이거 봐 이런 거 아, 처음엔 답이 없었는데. 음. 아, 그래도 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이겼네요. <웃음> 올해도 또 제가 이기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이겼다. 또 이겼다. 축하합니다. 이겼다. 또 이겼다. 아, 사실 이게 에이든의 편지라고는 하긴 했지만 이겼으짜 재밌다. <웃음> 그래요? 재밌어요? <웃음> 그 뭔가들도 재밌었길 바라요. 저는 살짝, 사실 되게 곤란했거든요. 살짝 막내한테 야구르긴 했는데. 네. 아, 저는 아. 어, 막내한테도 야구르기 올랐지만 에이든도 되게 야구르지 않았나요? <웃음> 표 정도 그렇고. 저 봐준 거예요. 고맙습니다 <웃음> 아,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 진짜로 새해 인사를 한번 드려봐야겠죠?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모험가님 새해, 새해 복! 복 많이 받으세요 모험가 여러분